어, 혹시 단풍잎단풍잎 당풍이? 당풍이? 같다 이건 그러면 은이잎어 그러네 구독자이들님이많이 <웃음> 안봐서 너무 걱정되죠? 저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오우야. 자, 잘잘 보고 있을게요. 잘 자요. 걱정하시는 거 어떻게 알았어? 어, 나이스. 알아? 응. 어떻게 알아? 뿜뿜에서 가자. 어? 난 꽃잎에서만 맨날. 꽃잎에서? 어난 마음이 따뜻하니까 티즈 <웃음> 나 줄게. 응. 응. 음, 그래. <웃음> 음. 옷은 뭐 먹고 살게? 옷? 어. 사람? 네. 그럼 뭐 먹고 살아? 옷걸이. <웃음> 걸어서 이렇게, <웃음> 그러네. 걸어서 이렇게 먹잖아. <웃음> 네? <웃음> 네. 이제 이야기 해줄까요? 네. 왜 아무것도 못할까? 나는 이야기인데요. 우리 한번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? 네. 이제 잠자리에 놀 시간이에요. 안녕 누워요. 네. 좋아요. 누웠어요? 네. 이제 한번 동화를 시작해볼까요? 네. 나는 왜 뭐를 못하지? 나는 풍선도 도와주고 싶은데. 하지만 괜찮아 나는 이 엄마를 돕는게 도움이 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착한 친구야 나 이름은 아윤이라고 그래 난전학생이지 나는 모두 행복한 걸 좋아해서 난 맨날 착하게 그래 난 하지만 엄마 말씀을 전들지만 아기는 왜내애기는 자꾸 말을 안 들어서 동생도 이해해 줬어. 방글이 생글이방 <웃음> 그냥 방글이 책이야. 방글이 생글이. <웃음>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끝 다음에 또 만나요. 수진 선생님이에요 그러려고 했죠? 아니에요. 안나 선생님이에요 안나 선생님이 아니라 안내호 네 선생님. 어? No, no. 그러면 다시 해보세요.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? 안내선생님. 네네 선생님. 안내선생님이예요. 네, <웃음>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 너무 예쁘시네요. 요 처음으로 잠발머리 잘라서 네, 정말 어울리시네요 에이, 음, 에이는 한글로 뭐라고 할까요? 에이는 가요 엄마, 음, 뭐죠? 땡. 쉬시죠 왜요? 왜냐면 원래 에이는 그렇거든요 아닌데요? 아니 엄마, 나 모르는 거 알잖아 그럼, 그럼 그렇게 소. <웃음> 아, 모르시면서 얘기하시면 어떡해요? A로 시작하는 영어가 뭐가 있어요? 아빠. C로 시작하는 영어는 뭐가 있죠? 전 맨날 밤부 먹는 줄 알아요. 몰라요? 저는 음, 음. 저는 맨날 이렇게 살찐 걸 싫어요. 친구들 혹시 살찐 걸 좋아나요? 네, 전 좋아요. 첫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네 너무 싫어 쉬... C로 시작하는 음, 영어가 음, 뭐가 있을까요? Cat 음, 그러면 어. D로 시작하는 게? Dog 어? Dog 어. E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음, 음. E로 시작하는 영어가? What are you? 어? What are you? E k 거 y is a kind of boy, s i c h 이거. 이거 e day. You go, you go, you go, y go, y 叔叔叔叔叔<笑>